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린 백마장군 주여진다 지현입니다 네 선생님 머리를 새로 하셨네요 괜찮아요 <웃음> 전이곤 <전인권> 스타일 아니야 <웃음>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 <웃음> 무슨 스타일로 새로 하신 거예요? 무슨 스타일? 그냥 멀, 멀, 멀, 머리가 너무 죽으니까 와. 맨날 묶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웃음> 빠만 머리를 좋아해요 우리 손녀님이 동자님도 아, 아, 응, 응. 편한 것 같아. 어... 막 먹기 좋고 아, 잘 어울리시네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우리 사람들은 뭐 어떻게 고치고 계죠? 잘 어울리죠.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붕합 음. 하나 가져왔어요. 네네. 궁합... 아 근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죠? 이렇게 어색하냐? 아, 그러게요. 새해 첫 그러니까요. 첫 촬영? 그 그릇 그릇, 그릇 그럼, 그렇지 그럼요. 그렇지. 왜 이렇게 그러면... 어색하냐? 하나 받으세요 궁합 불러드릴게요. 궁합! 네, 남자분. 시작할게요. 네. <웃음> 이분들은 어... 뭔가 쫓기듯 사는 사람 같아. 쫓기듯 사는 사람? 뭐에 좀 쫓기듯 음... 할까요? 뭐에 쫓기듯? 뭐 금전에 쫓기는 느낌은 없고 어 뭔가 이제 자기 생각에 쫓기나 뭐 음. 자기 삶의 어떤 상황에 쫓기나? 뭔가 아무튼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사로운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남자로 보이고 네. 하나하나가 뭔가 꼼꼼하고 네. 꼼꼼한데 자기 자신한테 꼼꼼한 게보다 상대 기분의 생각에 내가 그걸 체크를 잘하는 사람 네. 이렇게 들어가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귀찮으면서도 아이 괜찮아 그러니까, 조, 그러니까 상황을 그냥 좋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음... 여자 그렇다고 보이는데 네. 이둘 사이는 굉장히 평, 좋은 친구 같아요. 아, 굉장히 좋은 친구. 그러니까 너의 단점은 여자, 그러니까 남자의 단점. 너무 꼼꼼하고 뭔가 사, 사, 상대방의 생각에 어떤, 어떤 기분에 굉장히 촉을 세우는 남자인데 네. 여자가 그거를 잘 달래가면서 네. 괜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도 괜찮아 우린 괜찮아 라고 표현하는 여자 같아요 음... 음, 그런 여자로 보이고 이 금전적인 어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둘다 알뜰살뜰하게 알뜰살뜰하게 네. 음, 음, 알뜰살뜰하게 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알뜰살뜰하다고 얘기를 음... 해 그리고 어, 꼼꼼한 이 남자도 정이 많고 여자도 마음이 여려요 남자는 정이 많은 것열이다기보다 그냥 정이 많다고 보면 되고 네. 여자는 사리분별력을 하면서 마음을 여리게 행동한다고 보이고 음, 성격은 뭐막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성격이라고 볼 수는 없어 뭐 꼼꼼하기도 하고 막 여기 꽂히기도 하고 저기 꽂히기도 하고 여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음, 뭐 방관하는 부분도 있고 또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애써서 자기 성격을 누르는 사람들로 보여요 그리고 이 둘이 어 합쳐져 있다라고 보면 합쳐져 있다고 보면 서로가 좀 배려심이 높다 음. 높다라고 보고 남자가 불편한 배려심을 많이 보인다 아, 여자를 그래요? 배려하고 있는데 어. 여자가 좀 불편할 수 있다 왜냐면 너무 배려하고 음.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너무 음. 내가 한 말에 너무 꽂히니까 음. 오히려 여자가 말수가 좀 적어질 수 있고 네. 그렇다고 보여요 두 분의 합은 어때요? 궁합은 잘어울리네요 합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냥 어떤 동료나 친구 관계에서 네. 서로를 조금 자기 취향에 맞다고 생각해서 결합이 된것 같다고 보고 네. 막 되게 막 좋은 궁합이다 함께 했을 때 뭔가 극적으로 뭐 좋아지는 궁합이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기보다는 네. 서로가 서로를 늘 챙겨주기 바쁘다라고 볼수 있는 궁합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런 궁합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 좀 편해야 되는데 서로가 많이 보듬기 바쁘니까 어, 집착일 수도 있고, 음. 또, 뭐, 그냥 뭐,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러네. 네. 뭐 좋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잘 살아가겠지. 잘 살아간다. 네.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어, 근데 주위 환경은 좋아보여요. 아, 그래요? 이 사람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보여. 음, 이분들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가요? 음 그럴 수 있죠 개개인 이 궁합으로 보면은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사람들 자체가 정도 많고 뭐 챙겨주는 것도 좋아하고 여자도 굉장히 이 성품이 괜찮은 여자로 보여요 여자가 여자가 극도로 흥분하는 성격으로 보이지 않는데 남자가 흥분하면 그걸 눌러주는 어떤 마더 테레사 같은 느낌으로 <웃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어, 주위에 있는 어떤 뭐이 관계 가족 아니면은 뭐 친구 아니면 동료 지인분들이 대부분은 다 좋은 사람들끼리 선행을 하는 사람들끼리 음. 이렇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 그 누구 도와주러 다니면서 바쁜 사람 그리고 웬만하면 어. 좀 돕고 살고 싶은 어. 사람들 이렇게 보여준다고 보면 되는거지 자녀는 좀 어떨까요? 음, 이 둘은 어, 제가 봤을 때 여자의 몸수가 약하고 그래서 일찍, 일찍 가져야 되는 이 여자 여자의 몸수가 나이가 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지가 좀 낮고, 음. 또, 여자의 몸이, 찼다가 뜨거웠다, 이렇게 조금 반복하는 음.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여자 자체도 아이를 갖기가 힘든 걸로 좀 보이고, 아, 일찍이 아니면, 그니까, 러 뭐, 예를 음. 들면, 19, 20, 21, 22, 이런, 이, 한참 핫한, 응? 음. 나이에, 갖지 않으면, 나이가 먹어서는 힘들 수 있고, 음. 또, 남자 또한, 그렇게, 막, 그, 이, 뭔가, 좋아보이진 않죠 이런 자녀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자녀운이 좀 없으신 분들인데 이런 거는 사주에 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둘이 궁합이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어... 궁합도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가 풍성하면 <웃음> 한둘은 가질 수 있거든 하나가 굉장히 막 뭐그 우리가 신궁이라고 하잖아 네. 신이 내린 자궁에서 뭐 눕기만 네. 하면 임신이 되는 그런 어음. 자궁들은 약한 남자가 들어오거나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 네네네. 이 둘은 일단 나이가 걸려요 아 그렇구나 나이가 음. 아주 이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뭐그 고딩 엄마 아빠처럼 고그 시기에 가져주면 좀 가질 수 있는데 네네. 한두를 가질 수 있는데 네. 이 시기가 지나버리기 때문에 음. 그 운기가 그니까 삼신할머니가 돌아섰죠 음. 음. 안타깝네요 아이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음. 네. 근데 뭔가 이분들이 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잘안 되나 봐요. 여자가 일단은 남자는 사실상 뭐잘 뭐 걸으면 되잖아. 네네. 병원을 통해서. 근데 네네. 여자가 이게 유지를 잘못 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를 담으면 그거를 이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여자가 누워만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네네. 또 체력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어... 꾸준히 체다가 아니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운동 같은 건좀잘할 거야 많이 걷거나 이런 거잘 하는데 그러니까. 무언가 잉태에는 소관의 힘은 좀 부족하다고 보면 돼요 아이고 으흠. 안타깝네요 으흠. 이... 그럼 그런 뭔가 그런 문이 없으신 분들은 좀 이런 걸 높일 수도 있는 거예요? 높일 수 있다고는 하는데 네. 좀 나이가, 아, 나이가 많이, 많이 좀 늦지 않았나 아... 알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면 좀더 좀 질문해볼게요. 그 여자분은 박시은이고 남자분은 진태현씨 이렇게 배우 알아요? 네. 진태현 알죠? 네. 근데 이분들이 아무튼 저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아이의 그게 좀 없었나 봐요. 유산을 세 번이나 하셨어요. 세번세 음, 번이나 했대. 네. 한번은 봤거든 네. 그 진태현 씨가 그글쓴 거, 네, 맞아요. 기사 쓴 거, 그 인스타에 쓴거 작년인가 거. 뭐 재작년인가 마지막 부 음. 유산을 해가지고 음. 이분들이 멘탈적으로 되게 힘들어 하고 음. 막 그래요 그래서. 음. 아마 첫째도 입양을 했을 거예요아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일이 힘들어가지고. 알아요 알아요. 그 여자의 키, 그 나이 네, 좀 있는 맞아요. 친구. 맞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갔다가 음. 너무 애가 괜찮아가지고 입양을 했는데 음, 음, 음. 뭔가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좀 갖고 싶은데 음. 쉽지가 않네요. 이 분들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진태현씨는 박시현씨 닮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박시현씨는 진태현씨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음. 이 예,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이고, 네네. 어, 둘 사이에, 이, 무언가를 봉사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걸 좋아하고 또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냥 아주 아기자기한 어떤 이자기 이세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음, 제가 봤을 때는, 네네. 네네. 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도 운기가 털리는 것도 있고, 음. 또, 이 주위에서, 어, 이 너무, 이 사람이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네. 이둘 사이가 집중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음. 둘이서 뭐, 한적하니 멀리, 둘만, 멀리, 아무도 안 만나고, 둘이만 멀리 한, 한 1년을 잡고, 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한, 한번 정도, 한, 한 번, 두번 정도만 더 노력을 하면, 그때는 조금 그래도, 그래도 병원의 힘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은 자기 부인들이 노력을 하면은 사실 가능성은 없는데 사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요. 왜냐면, 이들어이면 나가기 바쁘거든, 아이가. 들어오면 나가기 바쁘고, 들어오면 나가기 바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어, 가능성은 없지만, 원체가 선덕, 인덕, 뭔가 덕을 쌓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하늘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기적이 있다고 생각을 아. 하는데, 이 둘이가 굉장히 산골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 진짜요? 둘만. 그러니까, 바로 주입을 하고, 음.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그 누구도 만나지 말고, 음. 뭐 이러면 종교가 있는걸로 종교도 가지 마시고 그냥 마음으로 기도만 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 아이를 좀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은 해요 왜냐면 이, 이 시은씨는 특히 나, 자기, 자기 운기를 남한테 좀 뺏기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아이를 갖고 싶어도 이렇게 쉽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제가 봐도 저는 뭐 없어서 모르겠는데 진짜 보기만 해도 세 번이라는 유서은 쉽지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뭔가 안 좋아서 그랬나 뭔가 사실적으로 안 좋나 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었어요. 내가 내 아이를 갖고 싶은 포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서로 서로 상대의 아기를 갖고, 갖게 해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한번 더를 외치는 것 같아. 어. 근데 어, 시은 씨가 음. 어, 아이를 낳고 진짜 많이 아플 수 있고 단명할 수도 있어요. 어. 내 느낌에는 그렇거든. 이 자기 온기를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네. 진태씨 입장에서는 아내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 어. 그냥 아내를 지키시는 게 낫지 어. 않을까 하는 어. 그 생각도 해 그리고 이두분 다가 아주 롱런하게 연기를 또 하실 분이기 때문에 네. 건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연기 얘기하셔서 질문 드려볼게요 이 분도 오늘부터 동상이몽 다시 나오세요? 원래 옛날에 나왔는데 음흠. 그래서 활동을 엄청 많이 오래 쉬었어요 뭐 이런 아픔도 있었고 뭐 해가지고 그러면은 진태현 씨, 박시현 씨는 뭐 연기자로 앞으로 활동을 할수 있을까요? 그럼요. 연기도 활동을 하고, 네. 이 진태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능도 좋고, 또 다큐가 이두 분은 잘 어울려요. 다큐. 음 다큐 프로를 하거나 어려운 사람 돕는 걸 진행을 하거나, 부이유 네. 돕는 걸 진행을 하거나, 네. 이런 이두 분은 다큐 쪽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어 어, 진태현 씨는 뭐 아침 방송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네, 네, 네. 굉장히 서민적인 사람이 이 사람은 꼼꼼해 그리고, 어 오, 리액션도 좋고. 연기를 그러면은? 연기도 그냥 뭐 일상 드라마 그니까 뭐 아. 잔인한 연기 이런 거 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어떤 음. 다큐드라마 같은 거 좋죠 음. 그런 거 하면은 그래도 롱런 어, 롱런해요 이 사람은 튀지 않아서 어. 롱런해요 어, 어. 어. 아,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박시은 씨 건강 어, 박시은 씨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진태현 씨굴러다니는 어떤 이 놀이를 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굴러다니는, 뭐, 자전거라든지, 뭐, 바퀴 달린 어떤, 아 이,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의해서 뭐, 접촉사고라든지, 뭐, 이 사고들이 조금 들어올 수는 해요. 네네. 응? 이, 진태현 씨한테는. 네네. 그래서 뭐, 자전거 타다가 나잡 빠졌다, 뭐, 음. 이, 뭐, 롤러스케이트 타다가 뭐, 발목이 삐었다, 뭐, 네네. 이, 이런, 이, 몸에 어떤, 나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아 박시현 씨 자체는, 어... 그냥 건강 자체가 좀 텐션이 낮은 분이라고 봅니다. 네. 아... 그것만 좀 조심하면 괜찮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요 복주머니 오랜만에 뽑아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신당에만 있는 복주머니에요. <웃음> 제가 원정거 아시죠? 네. 알거 있습니다. 자... 신무생이 맡기면... <웃음> 하, 대박이다. 네. 하나는 검정콩이고 하나는 깨야. 네. 근데 깨는 사랑을 뜻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위의 도움, 조상의 도움,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지. 보면은 어. 이제 이 사람이 본인들을 도울 것이고 네. 응, 사람 들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고 네. 또 사람들 때문에 기운을 차를 것이고 네. 그렇게 롱런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시은 씨 건강하고 태연 씨 이제 잔잔발에 이제 이 바퀴 사고 그. 요런거좀 조심하시면 돼요. 어. 아니면 뭐 근육 다치고 이럴수 있으니까. 어. 응. 알겠어. 좋아요.